새롱 진짜 예쁘다 언니 뭐 먹을 거 없어? 간식거리 빵! 먹고 가라고 했거든요 빵 어딨어? 역 <놀람> 이거 뭐예요? 기회서주는데 이거! 이건데 맛있는데 너무 오래됐어 어, <놀람> 네. 응? 뭐, 이거 갈라보는 게 없어 새 진짜 예쁘다 새롱 진짜 예쁘다 안어보 이거 먹을래 이딱워가지고라먹는거얘 <웃음> 봐봐라? 지금 또내 시야 가리니까 또 시작됐어 또또 <웃음> 시작됐어 빨리 찍어봐 왜 <웃음> 너무 귀엽다 아, 어떻게든 봐야되는거야 너무 웃기않아 이게 <웃음> 재롱이는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요 이거 어떻게 말라먹지 칼로 발라먹어야 되나 와 다시 재롱이 지금 약간 충격적인데? 너무 응. 예뻐서 칼좀 달라고 하면 화낼까? 화낼까요? 누가? 언니가? <웃음> 그 버터 발라가 가지고 카야 토스트 만들어도 되겠네 아! 여기다가 카야 잼을 바를까? 그래 카야 잼 줘? 아. <웃음> 누가 이렇게 냉장고를 열어놨어? 나 아니에요. 복시 옥시 열어주스 이 시즌 손이 많이 가는 진짜 정말 피곤하다. 언니 이리 처음만 먹어봐다. 이렇게 잼 발라오는 거. 그거 맛있어? 많이 발라야 되나? 적당히. 아까 <웃음> <맛있다>. 맛있어? <웃음> 음. 엄청 맛있는데? 맛있다. 이 버터 맛있네. 근데 이거 내가 모자이크 할수 있는 수준이야? 일단 쓰는 거야. 아, 이 버터 진짜 맛있어. 언니이니 이거 아아이이 버터가 그맛이야이이스크림 그 같은 그맛 아, 카야잼사야겠다카야야는한번 먹기 시작하면 진짜 카야잼만먹잖아잘하 팔지 않 아, 여기 주문했어. 마켓컬리에서. 근데 너무 고민없는데 간식 하나줘야지 응? 음, 관